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내 자존감이 떨어져서 스스로 위축되는 감정이 되니까 가끔은 내 스스로가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살아감에 있어서 자존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자존감과 연인과의 감정에서 느끼는 자존감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두 가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가끔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감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기력함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나는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더 무기력해지고 지치기만 하신다면요. 혹시 내가 오늘 이야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요말 그대로 자기의 존재감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은 요나 혼자 무인도에서 살고 있다면 굳이 많이 느끼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쩌면 나 아닌 타인들과 함께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나의 존재감은 어떤 것일까를 느껴보는 나의 존립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요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요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요 내 친구는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렇게 나와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내 위치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 지금 나는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또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요 나는 300만 원을 버는데 그 친구는 200만 원을 벌어요 나는 소형차를 타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요 소형차를 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대요. 이런 경우에 나는 또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연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고통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 연인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나는 그 사람과 계속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 사람은 나와 같이 가는 걸 원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자꾸 초라해지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했고요. 화도 났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찾아낸 해결책은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였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요. 그래서 한 번쯤은요. 이런 조언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책도 많이 보세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자기개발에 몰두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도 관리를 하고 요내 스펙이나 실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분명 포함되는 거겠죠 결국 나를 여러 방면으로 좋은 모습으로 만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내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에서 말고 적어도 연애에 있어서 내 자존감을 채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으신 분들 중에 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뭐가 좀 달라지시던가요? 아니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하셨던 걸까요? 약간 나 혼자 흥에 겨웠던 것 같다고 할까요? 진짜로 해보니까요. 조금 더 예뻐지는 것 같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몸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격증을 땄고요. 또 취업도 했어요. 분명히 예전과는 내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내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 연애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연애를 했는데요 다시 내 마음이 상처를 받게 돼요 내 마음이 비참해졌어요 나는 분명히 책도 많이 봤고요 예뻐졌고요 잘생겨졌고요 몸도 좋아졌고요 연봉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결국 또 상처를 받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회생활에서의 자존감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인정을 받게 돼 있겠죠. 스펙이 좋아지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연봉이 올라갈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몸이 좋아졌고요. 그걸 보면서 나 스스로 흐뭇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요. 나보고 멋지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책을 많이 봤더니요. 사람들이 나보고 유식하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또 좋아져요. 그렇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가치가 자꾸 올라간다는 게 느껴지겠죠. 그렇게 내 자존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내 스스로를 자부할 수 있겠죠. 근데 연애에서는 요 그게 잘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나를 발전시킨 만큼 요내 스펙과 내 외모, 내 실력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 만큼 내 눈높이도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또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킨 만큼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수준도 또 높아져 있을 거예요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에게 덜 연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개발하면서 내가 나의 인생에 몰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또 연애를 실패하고 나서 내 마음의 분산을 위해서 내 생각의 괴로움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몰두를 하고 내 개발을 하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요 연애를 다시 시작할 때꼭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연애를 다시 시작할 때는 요내 마음을 조금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내가 다시 시작하는 연애에서 그리 높은 자존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알고 간다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해서 내 스스로의 스펙이 높아지고 요내 외모도 훈훈해지니까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요 그만큼 훈훈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다가올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또 다가오는 것 뿐만 아니라요 나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수준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센 표현을 사용할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조금 낮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레벨을 높여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자존감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레벨이 좀 높은 느낌을 나 스스로도 갖게 되겠죠 근데 예전에 내가 레벨이 좀 낮을 때는요 나와 같이 있던 사람도 나와 비슷한 레벨이었을 수 있어요 혹은 나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이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레벨이 조금 높아졌다면요 지금 내가 만날 사람들은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요, 역시 내 레벨과 동일한 레벨이거나 나보다는 조금 높은 레벨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조금 레벨이 낮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만나고 있던 사람도요, 나와 비슷한 레벨이거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때 그 사람과 이별을 하고 나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된 것은요. 내가 레벨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레벨을 높여보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내 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요. 레벨이 높아지고 나서 만나는 사람은요. 예전에 그 사람이 분명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거나 혹은 예전처럼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스스로 발전하고 내 역량을 키운 것은 맞는데요. 상대와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예전에 그 레벨의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나아진 만큼 같은 레벨의 사람을 만나고 있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요. 내 스스로 나아진 건 맞는데 예전에 그 상황이나 지금 이 상황이나 서로가 같은 높이에 있다는 건 변함이 없지 않을까요? 물론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보다는 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라 만족감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더니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는 아마 대부분 누구나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나보다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에 놓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자가 만약 잘생겼다면 요 자기의 잘생긴 만큼에 상응하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도 당연할 거고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요. 내 상대 역시 내 수준에 걸맞는 상대이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때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내 모습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고요.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만나게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평행이동을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학력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요내 자존감은 분명히 높아져요. 내 연봉이 낮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연봉을 취득하게 됐다면 분명히 또내 자존감은 높아지겠죠. 스펙이 좋아져도 외모가 좋아져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연애에서의 자존감은요.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말라는, 자기 개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에 대한 발전을 이루갈때내 노력이 늘어나는 만큼 내 욕심이나 내 기준도 같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지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가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더 갖느냐 덜 갖느냐의 차이점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달라진 연봉과 스펙, 내 몸들이 분명 예전에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게 변화된 내 가치들이 요 예전의 문제를 위해서 다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에 쓰이게 된다면요. 그렇게 난내 실력이 늘어난 만큼 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그걸 쓰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개발을 하세요. 그러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만 맹신하기보다는요 자기개발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내 욕심을 비우지 못하거나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노력은 했는데 느껴지는 감정이 비슷해서 더 허망함만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요 노력을 했음에도 나아지지 않는 내 감정 때문에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왠지 나는 뭘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도 그게 잘 채워지지 않는 거라면 그건 내가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야 네가 뭐가 쉬워서 그 사람을 만나 이 말은요 나를 높여주는 말일 거예요 또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일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해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자존감이 조금 회복이 되기는 하나 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요 어쩌면 나를 더 옥죄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예쁘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인데 연봉 5천을 받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야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겠죠 그런 사람과 내가 만나고 있어야 내 가치가 느껴진다고 라 느끼고 있다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자존감을 진짜로 낮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존감은요. 나 스스로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걸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쩌면 이 연애에서만큼 내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상대를 통해서 내 가치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내 상대가 좋은 사람이고 내 상대가 높은 레벨일수록 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면 이미 그건 내 자존감이 아닐 수 있겠죠 상대가 나에게 주는 내가 덤으로 얻어가는 자존감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면요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겠네요 근데 사실 나는요 이미 내 스스로의 존재감을 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나봐요 어쩌면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내 상대방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상대방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고 계신 건 아니냐고요. 그러다 보면 늘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건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은 분명 아니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나 스스로를 자부할 수 있어야 그게 내 자존감 확립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느끼는 자부심으로 내 자존감을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연애에서도 요내 상대와 내가 함께 만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자존감은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나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나 보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요 나라는 사람과 만나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만났던 거거든요 연애에서의 자존감도 높이고 싶다면요 상대방에 의해서만 결정받지 마시고요. 자기개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항상 그 문제는 변함없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 생각을 해보시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받거나 답이 안 나오는 자존감 문제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